이쁘나? 병원에 가야죠. 예, 이쁘니 맞다. 이쁘나? 여기 맞아요. 응 맞아. 이쁘나? 이고구워 그 밥도 먹네. 응, 이쁘나? 이쁜이 포획했어요 어? 이쁜 이쁜아 아유 얼굴 이쁜 발좀봐 꼬질꼬질 이쁜아 이쁜 이쁜아 괜찮아 이쁜 이쁜아, 맛있는 거 줄게 집에서 견뎌, 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들 날것 같다는데 이제 큰일 났는데. 괜찮아. 이쁜아, 집에서 있어. 너산에안 돼. 큰일 나. 그럼 맛있는 거 사갈게. 으응? 저기 앉아있지 응? 왜그 변기통에 가서 앉아있니 이쁘네 이쁘나? 아이고, 요 치즈랑... 이쁘? 제법 컸네, 이제? 아이고, 이뻐라. 나 새끼 젖 먹이는 거야? 으이또 이뻐 한 마리만 먹네 오 눈뜨네 눈뜨네 그리고 요쪽에 한쪽 눈뜨네 내일 아침이면 뜨겠네. 눈 떠. 아이고. 아이고, 꼬물. 눈 떠. 보여. 아이고. 내일 아침이면 이 아이는 반짝 뜨겠네. 나 이뻐. 안 먹어. 나 고기 먹어. 10일 되니까 딱 뜨네 10일 만 10일이 되니까 어디 보자 삼색이도 눈 보자 삼색 저쪽을 다 바라보고 있어서 Sunah n i p u n i p u n Saya soy pri 오, 맡겨 나와, 맡겨 나와. 꿈을. 꼬물 너네들은 건강하지 엄마 하고 있으니까 꼬물아 아유 이뻐라 꼬물 이쁘나 잘코 살펴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빠라...